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닥터 차정숙 5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동안 이 작품에 거의 없었던 고구마 장면들이 조금 나와서 걱정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통쾌하게 끝나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차정숙을 응원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 심성이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가정에서는 좋은 엄마이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좋은 의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진실한 마음이 통했던 에피소드여서 정말로 기분 좋게 봤습니다. 최승희가 자꾸 무리한 일들을 시켜서 차정숙이 잠깐 환자를 신경 쓰지 못하여 위기가 왔었는데요. 이때 조금 답답함에 화도 났지만 마지막에 더욱 통쾌한 장면을 위한 거쳐가는 진통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차정숙이 담당하던 회장님은 유체 이탈을 했습니다. 갑자기 장르가 판타지가 되어서 당황은 했지만 코믹하게 연출을 잘해서 부담 없이 재미있었네요. 회장님은 그때 아들도 본인을 꼰대라고 하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끝까지 지켜주던 차정숙을 목격합니다. 진심으로 열의를 다해 환자를 살리려는 진정한 의사의 눈빛을 보았죠. 회장님은 큰 감동을 했습니다. 차정숙은 회장님의 수술이 끝나고 작은 선물을 마련했었죠. 비록 백화점 물건은 아니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라 회장님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이런 회장님은 차정숙의 병원에 100억이나 기부를 하며 차정숙이 병원에서 말뚝을 박아야 하고 만약 병원을 그만둔다면 기부액도 빼버린다고 공언을 했죠.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너무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로 인하여 차정숙은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의사생활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인호와 최승희는 차정숙의 퇴사를 눈앞에 뒀다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짐에 당황했죠. 차정숙은 이를 계기로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병원장까지 올라갈 텐데요. 혹시 회장님이 아예 차정숙에게 병원을 하나 차려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차정숙이 결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6화도 시원한 사이다 장면이 나올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